쇼 중에서도 오늘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팝 아티스트 찰스장입니다 이게 오렌지 빛 <웃음> 슈트를 입고 <웃음> <웃음> 이거 다 오빠 꺼지 전 세계 컬렉터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음, 만화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사실 사랑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 어, 근데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네, 하시네요 저는 사실 좀 정해진 틀이 싫었어요 음. 그 제가 원래 꿈이 또 개그맨이 되는 게 어땠이야. 꿈이었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수배로 들어오시겠어요? 찰수배! <웃음> <웃음> 이름 아, 하나는 정확히 선배님. 기억나겠다 <웃음> 선배님. <웃음> 선배님이래 <웃음>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시험도 보고 막 했었는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, 그, 지금 사실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잘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작품으로 네. 개그를 하고 있어요 아 자세히 보시면 좀 웃기지 않나요? 그냥 멋있어요 저는 개그는 포기하는 걸로 <웃음> 자세히 보시면 제 작품만에 약간 이렇게 희노애락 그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좀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하고 슬퍼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이거는 눈에 회색깔이 있는 게 눈물 같아 보여요 그 밑에 흐르는 것도 음. 있네 네제 예. 작품이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피티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. 대학교 때 단청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단청 난, 단, 단, <웃음> 단청? <웃음> 단청? 그 단청. 그절 절에 가시면 이렇게 그 기둥이나 이런 데 문양이 문양이 그려 있잖아요. <웃음> 대박! 그거를 그리셨다고요?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. 제가 가서. 아니, 그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<웃음> <하셨다고. 웃음> 아르바이트를 써요 그런 거를? <웃음> 아니, 아, 미대생이니까, 미대생이니까. 아. 언 <웃음> 전가래야 돼, 그거. 그러니까. 네 이렇게 정신 집중해 서 이렇게 딱 해야 되 아지 왠지 모자 이것도 진짜 그렸을 것 같아. 모자 보시면 여기.. 그럼 <웃음> <지금> 산, <겁니다, 웃음> 산 겁니다, 산 겁니다. 아, 사거래 아, 쉽네요이파바트는 아, <웃음> 특히 어떤 장르보다 더 자기가 즐겨든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음,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, 좋아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로봇을 워낙 좋아해서 로봇 에 관련된 음악 주제관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,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많이 또, 가지고 놀아요. 아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가고 <가진> 놀아요? <웃음> 자, 주먹, 발사! 뿅! <웃음> 도망가라! 죽어라! <웃음> <웃음> 나를 공격하자니! 이러면서, 혹시 <웃음> 뭐이러 식으로 아니, 근데 진짜 <웃음> 재밌어요, 그렇게 하면. 그래서 제가 장식장에 딱 장식도 해놓고, 또좀 울할 때는 또 얘기도 하고. 그래서. 어떤 대화예요? 안 뜯고 레용아 레용아 <웃음> 안 뜯고 안 뜯고 대화를. 레용아 하는 거야. 나 그동안 잘 하고 있지 이렇게 딱 <웃음> 이걸 또 농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가 있어? 이게 그러니까 막 떠도 계속 그러니까. 뭐가 있어. 그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해야지 그 평생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그쪽 미술 분야에서는 이게 1, 2년 하다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밑으로. 잠수? 아니 깊이? 아, 네. 깊이 있게. <웃음> 네. 네. 에너지를 깊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끝까지 계속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. 한마디로 연구원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구나. <웃음> 네. 어.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거는그 애들 말고 <웃음> 밑에 좀 말하기 힘든 애들이 많아요.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네. 직접 여기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에? 이게 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 이게요? 아진짜요 예.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모으는 이유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화를 보면 어, 그 박스 아트라고 하거든요? 너무 멋있어요 그때는 이제 무명의 어떤 뭐 디자이너 내지는 아티스트가 직접 ]일? 손으로 그렸겠지만 아니 그러면 은 이게 박스마다 그림이 다 다르겠네요? 어, 그렇죠 그 음. 오른쪽에 그. 보시면은 이거 너무 재밌어요. 이거는 이것도 원래 기존에 있던 로봇인데 옆에 용들이 막 그러니까, 그리고 그거 복사한 거죠? 아, 그렇죠. 아. 어쩌게 아, 아, 아, 내가 박스마다 아, 박스 아니, 박스마다 저도 나도 그렇게 돼. 그 판매하는 양이 얼만인데 그래서 네. 뭔 이거 뭔 물어보려고 thing. 그랬어. 박스마다 그러는데 이게 글씨도 다 박스마다 <웃음> 틀리겠네요. 이건 <그건> 아니고 <웃음> 우리 <웃음> 우리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예. <웃음> 어. 네, 아니, 상이 잘 당하시겠어요. 조심하셔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이미 지금도 사기당한 느낌이야. <웃음> 그래서 직접 그 당시 자, 가, 작화를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. 예. 뭐 이런 또 묘미가 있답니다. 최,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오는 프라 모델이랑는 다르게 네. 이런 그런 그림을 그때는 보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.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네. 이거 제가 또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, 포장지도 안 뜯었어. <웃음> 네 이거는 어,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? 어, 사기는 이제 한국에서 사긴 했는데요. 이제 보시면 어... 1 1900... 9 78년 정도? 예. 어... 네.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또그 고퀄리티의 제품을 근데 왜 칼이 낡았지 안에 있었는데? 어, 이런 거는 좀 오래된 매끼라고 그러는데 매끼가 좀 상하기도 해요. 어... 네, 아. 예, 네, 네.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좀 약간 약해지기도 하고 그럼 기스가 날수 있어요? 근데 꺼내서 누가 한, 좀 이렇게 갖고 놀았나 보죠 비닐이 있는데? 아니 비닐 제가 씌운 거예요 아, <웃음> 아 완전 사기꾼이야! <웃음> 아 그렇다 아리스님한테 사기꾼이라면 아끼는 차원에서 근데 너무 아끼기 때문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아 네, 지금 이게 새것처럼 어, 어. 나도, 나도. <웃음> 이 제품이 A 마이너스 정도? a 러스 정도 되는 건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<웃음> 효과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? 이거는 그래도 한 뭐 400, 사백, 0백 정도. 네. 하나 이거 드릴까요? 왜? 내용 내. 아, 그럼 이거라도 주요. 안돼, 이것도 비싸, 비싸 비쌀 거야.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자랑. <웃음> <웃음> 아, 이 오빠 부자 오빠야. 자랑만 해 계속. 한편으로는 이게 제 작품의 소재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럴려고 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 모으다 보니까. 또 약병 입고 재테크도 그렇지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렇지.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닐까지 다씌우시고아 이게 다다 다 비닐까지 씌운 아, 거구나. 거구나 아 저희는 <웃음> 이대로 판매가 됐던 거같지 <웃음>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닐 봉지를 그렸어 그러니까. 아 제가 열심히 테이프 붙여가지고 네, 그냥 을 씌운 거. 니다왜 이렇게 딱 맞는 거를 구했지? 아이건저 아스테이지 아니, 같은 이런 거? 거야, 거 이런 건어떻거 이런, 이런 건파는 거잖아 음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파는 것처럼 그런 표지가 너, 그림들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미술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다 그린 거기 때문에 에어브러시나 아니면 그런 아크릴 물감뭐 포스터 컬러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미술한 사람이 우린 몰랐는데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제전 저는 아쉬운 게 만약에 이, 자, 이 그림의 원작들을 모아놓는다면 음. 하나의 박물관도 음. 할수 있을 텐데 박스에 복사된 게 아닌 음. 그 처음에 그렸던 원본 그죠. 예 근데 그건 지금 어디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어디도 없구나 귀한 그런 자료인데 음. 아니면 그래서... 저 방금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음. 이 애들을 다 모여 다 모으는 거예요 한 스케치북 안에 이 그~ 그~ 서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어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그~ 너무 진지하게 봤어. <웃음> <사실, 웃음> 네, 그럼 전시회 가서 볼 거예요. 네. 저 전시회 때도 꼭 오세요. 네네네. <웃음> 네, 네. 그럼 네. 뭐 작품 하나 줘요. 선물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처음이야 걸렸어. <웃음> 아, 저, 와, 드디어. 뭐뭐뭐뭐 달라 그랬죠? 네? 뭐 달라고? 이런 거. 이런 거. 거, 안 거, 거. 안 아니, 거. 아, 이런 거. 뭐. 네. 아 작품 작품 작품. 이런 작품 진짜 진짜 찰스장아티스트님 작품. 진짜요? 얘만 준다거 같이 오세요. 너무 예만 보면서 아니아니아꼭 아니, <웃음> 아니, 오세요. 그죠. 예. 네. 진짜 대박니다 우리 찬수장님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. 우리 찬수장님의 또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 기다리면서 우리 덕후 여러분들 그때까지 즐楽하세요. 가시죠 전시장. 갈까요? 가시죠. 전시장 뭐. 가시죠. 아, 가자 뭐. 전시장 아, 가시죠. 아, 아, 가자. 아, 가자. 나간 후 마모르의 저주가은작이라고할수 있습니다. 와, <웃음> 복잡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